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 악화 속에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멀리 보고 사업자금의 유동화를 위해서 금매물로 아예 마음을 비우고 원가에 판매하는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조합 말이 원가지 기존에 수익형 상가주택이나 원룸건물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일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가에 판매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 금액에서 현 상황을 적시하고 원가나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판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워낙 친한 지인분인데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현 상황을 적시하는 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안될 때는 과감하게 손해를 보고라도 정리를 하고 향후를 기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현 건축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22년 8월 26일날 전공이 났고요. 상가 한개와 원룸 한개투룸 4개, 쓰리룸한개 주인세대 구성으로 건축을 했는데 대부분 건물 전체 임대가 완료되었고요. 주인세대는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포함하고 상권이 받쳐주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 미래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초급매물이 아니라 그냥 원가로 판매하는 건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에 대해서 원가로 파는 건물은 대부분 찾아보기가 힘든 건물입니다. 외부는 스타코플렉스와 징크 그리고 오벽들 마감으로 해서 나름대로 깔끔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주차장 천장 마감은 화이트톤의 SMC로 마감을 했습니다. 건물 상호도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수 있는 인테리어로 건물 상호를 시공하는 센스가 보입니다. 건물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구에 들어가면 창구 형태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바닥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강석, 우측으로는 롱블릭 타월로 해서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정남향쪽으로는 채광과 통풍에 요기한 미닫이 창호가 시공이 되어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투룸 3개와 원룸 1개 구조로 시공이 되어있는데 방화문 마찬가지 외벽과 블랙 계통에 블랙앤화이트의 인테리어 효과를 준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2층은 공실이 없고 대부분 임대가 완료되었고요. 마찬가지 계단실 옆쪽으로 해서 핸드드레일은 철소제로 해서 블랙계통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은 4층에 주인세대를 넣는데 현재 건물은 3층에 주인세대를 넣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구조상 주인세대의 구조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층으로 주인세대 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세대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우측으로 키높이 장이 두곳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 수납공간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LED등을 시공을 해서 화분을 넣어서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끔 시공을 하였고 좌측에는 슈드레스라고 해서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원는건물에서는 쉽게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중문 마찬가지 클래식한 양계 도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건축주의 센스가 많이 엿보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아파트 33,4평 정도의 넓은 공간으로 남향을 기준으로 해서 광풍 단일 유리, 이중창, 미세기 창호를 사용했는 것 같고요. 천장 같은 경우도 우물 천장으로 해서 거실 공간을 더욱 더 넓게 보이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것 같습니다. 주방 쪽을 보게 되면 주방도 많이 넓은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수납장을 상당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대부분 수납장을 많이 넣는데 여기도 펜트리 수납장까지 시공을 했네요. 나름대로 모델하우스를 많이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장도 두개로 설치가 되어 있고 주부들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식탁에 그것도 인조대리석이 아니고 얇은 오리지날 천연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마찬가지 UV 하이그러시 제품이 아니라 무광처리가 되는 우레턴도장에 싱크대가 시공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인덕션 마찬가지 삼성제품으로 사용하였고 식기세척기도 마찬가지 삼성제품이네요. 나름대로 건축주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보조주방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탕국이나 냄새나는 음식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 공간도 마찬가지 허술하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해년 대리석에 상판을 깔았고 문도 밀폐감이 상당히 좋은 터닝도 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또 많은 모델하우스를 다녀보고 신축 건물을 다녀보지만은 나름대로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알죠. 주방상 하부장에 LED등까지 시공을 했고요. 안방 내부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수납장을 잘 해놨습니다. 대부분 이런 수납장은 우리가 아파트에서나 많이 사용하는 수납장 형태고 모델하우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드레스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납공간이 되어 있는 북박이장과 좌측의 파우더룸이 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스타일러까지 옵션으로 시공을 해놨는데요. 일체형으로 아주 깔끔하네요. 그리고 옆쪽에 돈 많이 벌으라고 건고까지 옵션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 내부를 보게 되면은 깔끔한 디자인의 포세링 타일로 마감을 해놨고요. 벽면 인테리어와 거울은 LED등이 들어갔는데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켰다 꼈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수납장 마찬가지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플렉장으로 시공 마감을 해놨네요. 그리고 해바르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있고 옆쪽으로는 작은 PL창호가 있는데 PL창호 설치가 안되어있으면 보통 좀 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L창호가 있어야 통풍 효과도 좋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북박이장의 공간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마찬가지 북박이장도 UV코팅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해서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을 해놨는 북박이장이기 때문에 실제 보면 나름대로 좀 있어 보입니다. 안방을 봤으니까 나머지 작은 방들을 한번 둘러보겠는데요. 마찬가지 거실에는 대리석 느낌이 나는 박판 타일로 해서 아톨 시공을 해놨고요. 작은 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받는 것처럼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방이고 기본적으로 에어컨 옵션들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붙박이장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 욕실 마찬가지 포세린타인으로 해서 마감을 해놨고 욕조까지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어린애들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섬세함까지도 엿보입니다. 그리고 LED등이 시공되어 있는 거울 안방 욕실과 동일합니다. 모델하우스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욕실 구조를 보게 되면 아파트의 욕실 구조와 거의 동일하죠. 젠다의 마찬가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극대화시켰고 도기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도기로 대부분 시공을 했습니다. 화장실 옆쪽으로 두번째 작은 방이 시공이 되어있는데 마찬가지 PL 이중창으로 자시 마감을 해놨고, 옵션은 옆거리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북박이 장을 시공해놨는데,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침대를 놓거나 아니면 책상을 놓거나, 공간 활용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주인세들 한번 둘러봤는데요. 나름대로 공간 확보도 괜찮고, 북박이 장이 엄청나게 시공이 잘 되었고, 나름대로 인테리어나 옵션 모든 부분들이 모두나면서 클래식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세세함이 묻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6, 7, 9월에 거쳐서 건축을 한 건물을 모든 마진을 포기하고 판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룸 1룸, 리룸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주인세대 하나만 봐도 굳이 세입자방들은 확인할 필요까지가 있겠나 싶습니다. 현재 보신 건물의 계열을 보게 되면 대지 면적 218제곱미터에 연면적 435제곱미터 평수로 얘기 드리면 대지가 양 66평에 금평이 132평 최초 매매 금액이 20억의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액은 16억 5천이고요 융자가 9억 총 보증금이 2억 9천 0백입니다 자부담 현금으로 한 5억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이죠. 월 임대 총액은 475만원에서 이자 빼면 실제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상인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의 먹자 골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 하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 역세권 상인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이 외에 많은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내려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상권이 받쳐주는 건물들은 잘 없고 원가로 판매하는 건물도 잘 없겠죠.